여기가 주봉종각입니다. 주봉종각. 주봉종가매물대 종각 그래서 지금은 이전 고점에서 저항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12,480불? 12,480. 여기인데 저항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여기가 11,900불. 네. 여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 그근거는 주봉종가이기 때문에 네, 주봉종가이기 때문입니다 비트가 올라가긴 하는데 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알트 때문이죠 여기가 13,000 2점 고점입니다. 여기가 14,000 네, 1불 단위네요. 1불 단위. 12,000 네. 12,400? 12,300? 네, 이 자리 네, 특징적인 어떤 피처들, 키 피처들 한번 어, 살펴봤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테더거래로 되는 거? 테더거래? 테더로 거래된다. 그리고 알트 종목 많다. 바이빗이나 다른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랑 알트 몇개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알트 많은 종목들 다 거래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좀큰 특징인데 해선. 해선 종목도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원래 해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식 그 증권회사 계좌 발급 받아 가지고 네, 그 금융사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알, 그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리갈 이슈도 없이 그냥 비트로 네, 비트로 거래하는 거니까 뭐 부담없이 그냥 할수 있죠 뭐12400 여기를 엔트리로 걸어 놓고 12142 tp1 네, 그리고 이 자리가 11900이죠 12900을 tp2로 잡고 손절가를 한12500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 12500에서 600 정도 이렇게 좀 잡고 저기 너무 그냥 훅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일부러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